저는 인간은 태어난 이상 절대 완전하게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득 죽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도 간 속에서도 춤을 추다 갈 것이다 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진심이야? 나 같은 존재가 있음에 감사라, 이쌍껏들아맺히진 않겠지만, 저는 항상 묘시에 일어납니다. 묘시는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를 말하는데요. 아,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고, 농사꾼들은 거의 잘못 자요. 뭐, 밤 12시에 갑자기 밭에 물줄어나가고, 그래서 농사꾼들은 쪽잠을 자죠.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같이 살때그춘한 겨울 방학 때에도 새벽 6시가 넘으면 방문으로 돌이 날라와서 이불을 통과해서 제이 애호우하고 잠에서 깨었던그 어린 시절 생각이 나는데 너네가 근면 성실하지 않으면 나가 살거라 할 정도로 그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그 특훈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예고를 진학하고 또 발레를 했고 발레도또 엄청난 그 험난한 수행이잖아요. 드랙쇼 마르모의 그 수행의 연장선. 음. 그냥 제삶 자체가 수행의 연속이었다. 음. 그 무엇도 그 수행 속에서 어, 쉬운 게 없었고요. 물론 뭐 모든 삶이 다. 고달프고 힘들지만 정말 그 무엇도 쉬운 게 없었고 항상 저는 바닥을 쓸고 닦고 그것이 제가 삶을 대하는 자세이고 제가 그런 글을 썼었어요 낮은 곳에 힐을 신고 높은 곳에 토슈즈를 신는다 여기서 낮은 곳에 힐은 그 이태원 지하 한락가라면 높은 곳에그 토슈즈는 발레를 하는 어떤 메이저 극장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도 그렇고 항상 끊임없이 바닥을 쓸고 닦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자 그것이 저의 가치관이고 항상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바닥을 쓸고 닦는 자세로서 아름답게 이 삶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 어려워서 답을 할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음 그럼에도 삶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인간은 태어난 이상 절대 완전하게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돈이 많고 적고랑 크게 상관이 없고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요 영화 개봉을 하고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고 너무 많은 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행복으로 두들겨 맞아서 온몸의 피투성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 하루하루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아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가?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그동안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그렇게 엄살 을 부리고 아파하고 외롭고 힘들어했을까 그 영화 개봉하고 한달 동안은 인생은 마냥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득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겪은 그 폭력과 상처들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어쩌면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하지만 그 상처는 죽지 않고 제뼈속에서제 세포에서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살아 있었던 거죠 그 상처들은 하나도 치유되지 않고 여전히 내 살에서 피부에서 살아 숨 쉬는구나 나는 그것들에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구나 행복과 불행은 한그 차이구나 제가 영화라는 것으로 그 일반인들은 느낄 수 없는 엄청난 찬란한 그 순간을 그 행복을 느껴봤기 때문에 감히 이 말을 할수 있는 것 같고요 행복은 소상에 불과한 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옥과 같은 삶을 버티는 이유는 음,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 저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이고 제가 말로는 항상 죽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이고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이 크고 그것을 표출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어하고 아름답게 살다 아름답게 죽고 싶다 그래서 아 제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나는 죽어서도 관 속에서도 춤을 추다 갈 것이다 음 그래서 남편한테 그런 나를 어사무사하게 그려주어요 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죽음을 말하면서도 음, 아름답게 살다 갈 것이고 이런 양가적인 감정에서 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저인 것 같고 저의 정체성인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누구처럼 거짓말로 인생은 만약 행복하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과연 그게 진실일까? 의심이 들고요 음, 이 끝없는 절망의 구렁탕이 안에서 어딘가에는 행복이 도사리고 있다 음, 제가 표현하는 방법은 그런 것이죠 음, 그게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음, 그 가녀린 행복의 이파리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꾸역꾸역 바닥을 쓸고 닦으면서 돌고 돌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식의 삶인 것 같아요. 똥구멍 힘주고 코로 숨 쉬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저는 이런 말 너무 싫어하고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진심이야? 아니, 누군가 이제 책을 보고 아,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중들에게 결코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자꾸 반복되는 말이지만 끝없는 절망의 구렁텅이 속을 하염없이 해집다 보면 언젠가는 그 안에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자세 이를 악물고 이 지긋지긋한 그 역병의 시대에 어, 싸워나가는 정말 이쪽 우리들이 가진 기갈이라고 그러죠. 기갈. 응. 변방에서 애쓰는 끼순이다. 나는 건재하다. 나는 아름답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나 같은 존재가 있음에 감사해라 이샹껏들아 무슨 TV 나오는 그런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에게만 환장하지 말고 나 같은 존재가 있으니 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봐라 이쌍것들은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지옥이고 이 모든 고통은 죽어야 끝이 난다 그럼에도 삶은 끊임없이 애를 써야만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